일단, 옷다 빼고선, 색깔, 알록달록한 걸로. 신호등 팀 갑시다. 잠깐만. 파란색도 신호등이 있나? 팀명 바꾸자. 약간, 주스, 주스 느낌 이 나지 않나요? 사과주스, 딸기주스, 소다주스, 그리고, 저거, 바나나 할래요? 오렌지 할래요? 바나나인가? 노란색이면은? 주스, 주시 팀 갑시다. 주시. 팀 주시. 가봅시다. 여러분들, 주스로 이름 정하자 나는 소다. 잠깐만, 이러면 내가 과일이 아닌데? 나는 왜 소다야? 파란 색깔 과일이 있나? 아, 내가 머릿속에 안 떠오르지? 내가 그렇게 많이, 카페를 그렇게 많이 가는데 왜안 떠오르지? 아, 나 하루에도 한 번씩 가는데,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보라색인데? 아, 애매하다. 하늘색이 없어. 그래, 블루레몬 에이드 저는 그럼 블루레몬 가겠습니다. 자, 가보자. 과일 이름으로 부를게요. 애플, 스트로베리, 바나나, 블루레몬. 자, 영어로 갑시다. 그럼 파란색이, 네, 블루레몬. 김주식 가보자. 아이돌 그룹 같아. 나 블루레몬. 이번 판 내가 캐리한다. 나 블루레몬. 이번 판 매출 1등. 나다. 가보자. 나 우리 저기 바나나랑 스트로베리 보이네요. 애플도 보이고.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나 블루레몬. 오! 오! 몇 명이 들려나는 거야? 나 근데 하나도 안 부딪히고 계속 달리는데 왜 내가 좀 느린 느낌이지? 다른 사람들보다? 달리... 불리는 스킬이 있나? 아, 아, 아, 부딪혀서 가는 부딪혀서 가는 기술? 자, 여러분들 벽에 붙었을 때는 마우스를 눌러가지고 벽을 붙잡은 다음에 마우스를 내리면서 이제 벽을 타야 되죠. 앞에 지금 세명다 있거든요. 우리 팀 주씨 든든합니다. 스트로베리 3등 바나나가 저 앞에 있고 애플도 있고 좋아요. 나 블루 레몬만 이제 잘하면 돼. 가운데 좀 위험하니까 <웃음> 오른쪽으로 갑시다 이번 판 느낌 좋아? 이번 판팀주시 느낌 좋아요. 좋아요. 고인물 들이겠죠 아, 아, 좀 천천히 했어야 되는데 자, 어디로 가야 되죠? 가운데? 너 알아, 너 알아, 너 알아, 너 알아, 너알이 말이야. 나 블루 레몬. 어, 어, 스트로베리다, 이거. 내가 우리 팀 발목을 잡을 수 없겠죠? 어, 아! 아! 스트로베리 떨어졌어! 나 블루 레몬 통과. 어, 뒤에 스트로베리도 오고 있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우리 팀 주씨 통가할 것인가? 이 사람들 뭐지? 이 고인물들이 둘이서 커플룩 입고서 지금 오는 사람 다 막고 있는데? 아주, 아주 악랄해. 아주 악랄해. 팀 샤크. 상어 팀. 들어오는 사람 붙잡고서 떨구는데? 악질이 악질 아주. 팀 주씨 지금 다 들어왔고, 이분들 정체가 뭐야? 악질 상어 단장한. 어, 우리 꽤 빨리 들어왔나보다? 구경할 시간이 많아. 문으로 돌진. 별다른 장애물은 없지만, 빨리 가야 되죠. 왜냐면 장애물이 없어가지고 웬만하면은 순위가 잘안 바뀌어. 자, 팀 주시 오늘 1등 한번 딱 해봅시다. 나 블루 레몬 이번 판 매출 1등한다. 어팀 샤크 뭐야? 나낙진인데 통과했네 스토로베리랑 애플 잘 가고 있습니다 팀원들이 잘해 어 좋아 우리팀 다 앞에 있어 그대로 따라 들어가자 아 근데 이게 달리기 키가 있나? 나왜좀 느린 느낌이지?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빨라 나붙이치지도 않았는데 그동안 나 블루레몬 이런 간단한 맵에서 탈락할 그런 과일 주스 아니다 근데 블루레몬이라는 과일이 있나요? 그 그냥 레모네이드에다가 색소 탄거 아니야? 나는 살면서 파란 색깔 레몬을 본 적이 없는데 성공! 나이스 나이스 아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냥 아웃 도 종료 딱 스트로베리 2등 카드입니다팀주식 지금 3라운드까지 왔는데 이건 뭐죠? 득점 구역 안에 머물러서 점수를 획득하세요 밖으로 떨어져도 파이프를 이용하면 득점 구역 안에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밖으로 떠졌을때 파이프를 이용해가지고 특정 구역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네요. 특정 구역 안에 오랫동안 머물러야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고 저 노란색 있는 데가 특정 구역인가? 아 그렇네 노란색 구역 안에 있어야 특정 구역이네. 가보자. 아 악질 상어단 아직도 있어? 이제 상어단 진짜. 아아아 아, 아, 알겠다. 여기서 이제 내려가면은 이제 다시 파이프를 타고선 위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이 노란색 구간 여기 에 오랫동안 버텨야 있어 이제 점수를 얻는 거라고 해요. 빠르게 내려갔다 오면서 점수를 얻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최대한 버텨보죠. 나 여기가 좋은 것 같은데. 아한번더 리셋. 계속 이것만 반복해도 되겠는데? 버텨! 버텨! 한한번더 리셋! 이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인 것 같아. 아, 다른 쪽 가볼까? 어, 여기가 꿀이네! 회전판이 제일 꿀인데? 여기서 100%까지 채울 수 있겠다. 여기가 꿀이네, 여기가. 악재 상어단, 이거 진짜. 이거 결승전에서 악재 상어단 만나는 거 아니야? 어, 아, 아깝다. 다 왔는데. 다시 올라왔고. 90%인데? 빨리 통과해야 될것 같은데? 슬슬, 통과한 팀들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도 통과하셔야 돼. 나이스! 나 아, 스트로베리 지금 오른쪽에 회전판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스트로베리. 회전판에서 100%까지 채우기 쉬워가지고. 할수 있다. 어, 좋다, 좋다. 어, 됐다.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아, 아깝다. 천천히, 스트로베리 천천히. 어, 이대로 버티기 각 팀마다 한 명씩 남은 것 같아요. 스토브이 할수 있다.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아, 아깝다. 예,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어. 어? 나는 아, 탈락 안 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스트로베리만 탈락했는데? 나 이거, 이거 스쿼드가 아닌가? 팀주시 아직 3명 살아남았다. 알고 보니까 개인전이었다. 블루레몬, 애플, 그리고 바나나도 살아남았다. 아, 상어단 근데 계속 살아남는다. 얘네, 얘네 남 괴롭히는 게쉬미 도망 다녀야겠다. 찍히면 안 돼. 아, 따라오는 거 봐라? 둘이서 협동해가지고 좀 괴롭힌다. 좀안 되겠다. 티어. 아, 됐다. 상어단. 아니, 나쁜 자식. 이 중에 네명 탈락하는 거야. 우리 애플, 바나나, 다 살아있고. 나 블루레몬도 살아있다. 빙글글빙글빙글 어? 느게세한데 어? 바나나 탈락! 아이구야... 내가 바나나 주스 진짜 좋아하거든요? 과일 주스 고를 때 딸기 주스 아니고 바나나 주스 먹어요 블루레몬 먹어본 적이 없어 사실 블루레몬이 실제 있는 주스야? 자, 이제 마지막 라운드까지 맞고 이제 결승이야 나 블루레몬 이번판 1등 꼭 해야 된다 풀집 좀 간다! 우리 팀 주시 중에 애플 같이 살아남았고 상어단한명 살아남았다 어? 아, 실수했다! 아! 조졌다! 안 돼! 아, 나 혼자 맨 위에 있었는데, 아, 말 안하니까 졸아가지고 떨어졌어. 얘또 사람이 말하다가 말 갑자기 안하면은, 평소에 하던 행동 안하면은, 딱 죽기 좋거든요? 말 안하니까 집중력 떨어져가지고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야, 이겼다! 나이스! 나 블루레몬 1등 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1등 했습니다. 나 블루레몬. 단신히 1등 했다. 우리 팀주씨가 1등 했네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동네의 매출 1등이다. 끝!